경찰서 얘네 바로? 네. 오늘 난 심끗이 심끗이 바라야 돼 그전에 밀렸어 경찰서 그 파출소 뒤에 길이 아개할 때, 대 어, 어, 여기 화장실 없잖아 아장 그냥 몰래 그냥 뒤로 가가지고 소고기 국밥 맞죠? 네다소고면요 아, 바다인가? 아, 아, 바다지 아, 이게 어떻게 아, 내려가서 물을 넣으면 아, 아 이쁜 바다지 아, <목소리도> 아, 이제 이건 숲아버리고, 이제 공들하니까. 이거, <웃음> <웃음> 아기랑캠 피치볼 했어야 되는데 피치볼 아... 아, 존경하고 다 <웃음> 귀여운데요? 이걸 보고 뒤에 찍는다 그래서 어. 일부러 뒤로 빠져도 그렇죠. 자사진에얼굴 나오면 돼요 는 오는 대로 하도 없죠 어. 어디에... 어떻게 한거이 지금 은 보여, 건보 시라 <목소리> 자, 두개 로, 두 개를 강아 지랑 같이 자고요? 아. 돼! 어말안 안 돼! 초안 맞았어 오. 하 됐어? 아안들어 너무 할까? 따라와. 나 배고파. 됐네. 아, 잘못. 아, 잘라. 아, 아, 잘라. 아, 잘라. 아, 잘라. 책 받고 지금 난리 났어. 하절 <웃음> 옆에 친구는 지금 머리 아프다. 그러고 와 진짜 대박. 오늘 이거 보여요? 이거 난리 나는 거? 아 진짜 저는 오늘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가지고 와 진짜 오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<웃음>